냥아냥냥냥냥냥냥냥냥냥냥냥냥냥아냥아냥아냥아냥아냥아냥아냥냥냥아냥아냥아나냥냥냥냥나냥냥나냥냥냥냥냥냥아냥냥나 일어나 냥냥냥냥냥나냥냥나냥냥아냥냥나냥냥나냥냥나 지또 무슨 일이야? 얘들아 우리 리튼들이 위한 노래를 불러줄까? <웃음> 무슨 노래? <웃음> 무슨 노래가 좋을까? 아 시끄러! 음... 아 양아 왜 이렇게 깨? 아 시끄러! 깨면 진짜 의감네 아, 시끄러! 양아 양아 오늘 무슨 날인 줄 알아? 아이 어떻게 알아, 내가? 금수 생일이잖아. 뭔 소리야? 오늘, 금소 오늘 생일이라고? 어, 어제 못 들었어. 어제 금수 생일이라고 용이랑 아리가 알려줬잖아. 음, 응, 맞아. 아 맞네 맞네 맞네 아 그냥 비켜봐 왜? 비켜 아침부터 내 얼굴 보니까 기분 좋지? 아니 더봐 마음껏 봐도 돼 너라면 마음껏 봐도 돼 허락할게 내가 아냐 아냐 아냐 아냐 그래서 금소 생일상 그 멧사비 만들어주셨는데 어? 나... 생일상? 어아 근데 멀어봤자. 금소 몰래 안돼 안돼 어, 내가 금소 몰래 지금 준비할 거거든? 그래갖고 서재가서 너가 애들 좀 데리고 와주라 아니.. 예? 아니 어제는 네가 배 시켰으니까.. 어제보나 자꾸 시키는 거같아 아니야! 어제 네가 배시해갖고 어? 내가 가려는 거야 음, 오늘 음, 내가 금서우 생일상 차릴껴 어 이거 생일상이라서 너가 차릴라 그러는 거 아니야? 아니야! 나 진짜 그럼 내가 알이 될거 같게 진짜! 진짜 우리 어, 에이, 지금 성대하게 차릴려고 그래 야 우지랑 같이 나를 성대하게 차린다고야 지금 다른 아픈 보시 아냐? 어? 아아아 아유 정말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네 아이고 이게 어디 가는가 아이고 아유, 정말 똑딱 에이 누구 누군가? 똑딱 누군가? 똑딱아유 누구시오 아침부터 이거 똑딱어 뭐야 아휴 왜 이렇게 야, 왜너 그러시오 야너 뭐야 이게 뭔 옷이야 이게? 내잠옷이오 와? 이게 굉장히... 잠옷이라고? 그치 그치 약간 이게 아주 그 병풍 뒤에 있는 사람이 입는 것 같은 색상인데 무슨 소리야 이거 최고급 비단인데 지금 무슨 소리를? 아니 지금 그게 피가? 문제가 아니오 어, 되게 문제가 멋있다. 아니에요? 아니 내가 분명히 어제 설화 빼내 단근 신발을 넣어놓은 것 같은데 이게 신발이 없네 이거 어디 갔는가 아이고 단근 신발? 근데. 음 그거 또살수 있는 거야? 그걸 어떻게 또 사나? 반촌에서도 안 파는 건데. 아니 근데 그걸 어디서 샀어 그러면? 나는 오기 전에 사왔지 아 그럼 밖에 나가면 살수 있는 거야? 아예 학교 밖으로 나가서 사야 돼요 반촌에서는 아, 안 팔잖소 그렇구나 아유 그, 근데 이게 어디 간겨 내가 아유, 그게 아유. 어디 가는지 알고 있어 금소야 어디 가는가? 어 사실 그게 있잖아 내가 너 여기 앞에 있는 그 학교 여기 기숙사 올라오다 보면 있는 연못 알지? 알지 알지 응너 귀신을 믿니? 귀신이 어 있어 이 세상에 미석고 우매한 자같은이라고 단군님이 그러면 은 우리를 뽑으려고 한 이유가 뭐겠어 그런 것들을 다스리려고 그런 거 아니겠느냐 어? 우리가 무슨 귀신을 다스리나 시간을 다스리려고 시비지가 되는 거지. 아, 시간을 다스리는 건 맞지만 어쨌든 간 귀신은 진짜 있단 말이야. 적어도 이 세계관에서는 있어. 아무튼 그래서 내그 연못에 귀신이 있는데 그 귀신이 응. 나한테 응응. 뭔가 그 너의 그 단군님을 향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 무조건이야.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너의 마음의 담긴 그 신발을 가지고 와야 자기가 성부를 할수 있다고 해서 내가 그거를 한번 그럼 신어만 봐 이랬더니 그게 그걸 가지고 날랐네. 내 신발을. 자내가 가지고 갔다는 거요 그럼? 그치 그치 가지고 간건 내가 가지고 갔는데 그 가지고 날은 거는 그 귀신이 가지고 날랐다 그 얘기지. 어. 뭐야 그게? 내 신발을 내 뼈서 그무 뭐 이상 귀신한테 줬다는 거요 지금? 그렇지 않지. 너의 그 단구 향한 사랑이 진실이라는 걸 내가 알았다는 거지 그 귀신이 말이야 네가 단군을 향한 사랑이 진짜고 무조건 무조건이야 라면은 그걸로 자기가 성부를 할수 있을 거라고 했단 말이야 근데 너의 단군에 대한 사랑이 진짜라서 걔가 성부를 진짜로 했다 근데 그 신발은 어쨌든 나가면 진짜 살 수는 있는 거잖아 그치? 근데 너의 마음의 진실됨을 그 귀신이 입증했다 이 말이지 그래서 자네가 가지고 갔다는 건가? <웃음> 아니 응? 아니 내가 응? 가지고 가서 걔한테 보여줬는데 세빈건 걔라는 거지 그렇지그렇지응 응. 그럼 내 신발 어떡할 거요 내가 그 뭐야 졸업하고 난 다음에 돈 모아서 사줄게 그건 됐고 미안하면 내 소원 세 개만 들어주시오 야세 개는 좀 에바 아니냐? <웃음> 두개 하자! 내 신발 하자. 하나가 얼마인지 아우 내가 이거 특별 주문해 가지고 산 거란 말이오 두 개로 하자! 받은 거요. 두 개로 하자 두개? 응 알겠어? 원래 인생은 타협인거야 그럼 소원 두개 들어주시오 좋아좋아 좋아. 오늘 안에 두개 하는거야 그럼 아니지 아니지 내가 두개를 쓸때까지 무조건 들어줘야되는거지 에? 그러면 졸업하고 난 다음까지? 그렇소 에..그래? 그래 뭐 그래 너가 그럼. 날 나중에 또 찾아올수 있다면야 졸업후에도 그럼 소원 하나 지금 쓰겠소 뭐야 어제 가져간 우리 흑우가 사온 나의 간식 다시 다 돌려주시오. <웃음> 다 돌려주? 내가 그렇소. 다 가져가지 않았어. 다른 그 그거는 내가 받을 테니 자네 거다 나에게 다시 주시오. 그래 알았어. 그거 야뭐 어렵지 않지. 그럼 뭐 또, 지금 또? 줄까 아니면 이따가 뭐 학교 끝나고 줄까? 음, 뭐 지금 줘도 되고 이따 줘도 되네. 그래 그럼 이따가 뭐야 그 상담 시간 전에 갖다 줄게. 아무튼 나머지 소원 하나도 올라갈래? 줬어? 그 그럼 나머지 소원 하나도 들어주는 게지 분명히 그려그려 그려. 약속했소 오키오키 오키. 이보시오 나에게는 남구 음, 신발이 하나 더 있지 어 그렇구나 그럼 진정한... 소원 한 개로 할게 수고 안돼요 두개 해주기로 했잖소 한 개, 원래 한 개. 진정한 팬은 소장용과 실착용을 따로 사는거요 응한개한개응한개 한 개. 응, 아니 두개아한개한개 아, 이보시오 응한개 응, 금소도 은근히 사기꾼이네? <웃음> 무슨 소리고 금소도 은근히 사기꾼이다 어 야, 사기꾼은 못들어오는 방이거든? 어 일단, 일단 소원 하나 들어줄게 문여시오! 에헴헴 어... 에이 남의 것을 함부로 가져가고 이거 소원도 에이... 두개 안들어주고 원래 세개였는데 두개만 들어준다고 하고 그것도 안들어준다고 아, 하고 엄청 되는구만. 정말 엄청 꿈시렁되는구만 정말 너무하는구만 혹시금멀궁을 답다 그쵸? 응. 아, 에 한꺼번에, 한꺼번에 자. 이거 자. 아 이거 한꺼번에한꺼번에자응이게다인이이게 다요? 이거 한대? 이거 한거 한대? 거 한대? 이거 이게끝이야한 이거 한대? 이거 한진짜 그럼 내 자네를 믿겠소 그럼 좋아 좋아 그럼 끝! 야 이제 밥 먹으러 가자! 아침 먹으러 가자! 아 수원 하나 더렸 빨리 와! 빨리 와! 이 박하 고양이 사기 솜씨가 이 박하 고양이 아주 마음에 들어 이거짓이나 이거 잘 지고 다니고 말이요! 요란또 하다 왜 저래? 생일 축하 생일 축하~~ 우리 정말 안맞는다 아이고 <웃음> 어, 이게 참 너의 폐말량이 아이고, 그게 다니? 이 <웃음> 생일잔치를 생일 아주 소박하고 그 보, 아니 그 볼품없는게 아니라 아주 그 소박하게 에? 준비를 잘했구만 <웃음> 아이고 <볼품 없다고>? 다들 <웃음> 너무 고맙네 내가 너무 감동적이요감동적이요 감동적이요. 아이고 <웃음> 눈물이 다 <웃음> 나네 아이고 아이고야 다들 너무 고맙마워 금소야 선물도 있어 아이고 금소야 당연히 선물도 준비했지 대박이다 너와 단군이 어? 이름점을 쳐봤어 어 나도, 나도 선물 준비했어 이거 73이나 맞더라 축하해 <웃음> 쩐다 야 73이면 너무 대박이다, 대박이다. 대박이다. <웃음> 아니 그럼 나머지 어 대박 대박. 컨텐츠는... 나도 보여줘 나도 보여줘 그렇게 둘이 이제 서로 알아가면서 어이없다. 채워나가는 거지 금수야 어이없다 근처야. 와 대박이다 와, 멋있다. 와 쩐다 야 이거 근데 이거 이름 빨간색으로 쓰면 안 되는 거 아니었어? 어? 아니야 신인데 뭐 나도, 어때? 나도 나도 자, 자 선물이야 어제 금속고에서 네. 갖고 온거 아냐? 아니야? 어, 아니야. <웃음> 야, 그냥 지, 돌아온 거 우리 아니야? 우리 부고가 사온 거 같은데. <웃음> 아니야, 아니야. 아이 참 아, 아니, 뭐, 금소야, 또 선물 번. 더 없는가? 자, 나의 오랜 버. 우와, 또구야 뭐야? 아, 뭐야? 오, 멋있다. 힘들 <웃음> 어? 이거, 이거 진짜 다부님이 쓰신 거요? 어디, 어디, 어디? 뭐야 근데 황금소 이거... 행복하세요 단군 이거 와, 되게... 대박이다. 와 대박이다 멋있다 어그 대박이다 멋있다 근데 이거 왜그 구석이 말발굽 부분에 찍혀있는 거야 이게 말발굽이 찍혀있는 거지 이거 받을 때 떨려가지고 손에 땀 흘려서 <웃음> 좀 묻었나보다. 와, 아, 그 절대 진짜 대박이다. 내가 쓰러나 그러지 않았어. 정말 아니, 받았어. 야, 오, 근데 어, 안에는 괴물 본적 있는 거요? 너무 깊게 알려하면 안 되지. 하나 더줄 테니까 조용히 하고 있어. 야, 대박이다. <웃음> 이게 뭐야? 아, 멋있다. 멋있다. 뭐야, 저고 망원경? <웃음> 뭐야? 있어 보게. 있어 보게. 금철, 근데 뭐, 너 멋쟁이. <웃음> <웃음> 어, 금철 할머니 아니세요? 그러게, 어, 금철 <웃음> 할머니. <웃음> 자료 어, 어, 할머니가 셨네 어? 금수 어디 갔어요 할머니? 이 무슨 소리 이거 이 버릇장물이 없는 것들이 이거 이야 <웃음> 할머니. <웃음> 이건 내 선물이야. 오시다 대박이다.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뭔가 뭐야? 아 어, 내가 집시. 직접 만든 거야. <웃음> 집시? 와, 집시. 와 대박이다 이거 핸드메이드네 핸드메이드. 아이고 <웃음> 내가 이러니 라서 할까 그래? 수제품 이, 수제품 그, 우와. 수제라고 수제 step step step step step step step step s 아 e 근데... p 아주, 아주, 아이고, 그지, 그지. 아주 그지. 고맙네 아주 와, 마음에 저, 들어 step step step step step step step step step 젤리 e p step step step s 음, 와, 이거 파는 거아니요 저것의 본질이 뭔가? 건데. 지구지! 지구젤리의 어? 본질은 지구지! 지구죠! 오! 응. 젤리를 먹소? 지구를 먹지! 지구를 네, 먹나요 그치 그치 음. 아이고 아무튼 다들 고맙네 이렇게 선물까지 또 하찮게 아니 좀 이렇게 <웃음> 열심히 성실하게 다 준비해주고 <웃음> 내 너무 감동받았네 응? 축하해 감소야 어, 어. 아유 대단하나. 그런 무리 다 그래. 같이 아침 먹지 이제. 어 그래 밥도 받아가 이들아. 그래. 어. 얘들아 석박이야 어. 오늘은 네가 진짜 주네. 뭐 이거 다 가져가는 거야? 아니 주먹밥 두 개랑 저거 뭐 푸르죽죽한 거한개 가져가면 돼. 아 그래. 알겠어. 푸르죽죽한 거? 응. 음. 아 근데 벽에 이게 뭐야? 벽에 뭐가 아, 이렇게 뜯어, 덕지덕지 이게 뭐야? 축하해 이게 고맙소? 뭐야? 맙소맙소 그럼 이아 생일날인데 이거? 어 생일식간이 어, 간장 들어들이뭐아 어, 어, 선생님 왔다 아리야 어 아, 다들 자리 앉아봐봐 예예 예. 아 이게 무슨 난리니 아침부터 휴 오늘이 내 생일이요 네어뭐 아, 그래 오늘 풍교수님 네. 대신에 내가 오게 됐어 어 홍교수님은 진짜 진짜 진짜 사소한 문제가 생겨서 잠시 출타 하셨거든? 어? 아. 괜찮아 괜찮아 아무 일도 없는데 그냥 잠시 출타 하셨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오게 됐고 금방. 어 오늘 공지사항은 세 가지야 네. 자첫 번째로 이제부터 도서관에서 편지랑 택배를 전달해 줄 거야 와아 음, 오늘 아침에 우편함에 편지랑 택배에 넣어둔 거 봤어? 아요 어? 어? 봤는데 네, 이따 어, 봐야겠네. 못 봤어? 어. 이제부터 보낼 택배가 있으면 도서관에 있는 나한테 찾아와. 어,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걸, 오늘 수업은 네 별관 정자에서 있을 거야. 반장 어디야? 반장 어디있어 저요 저요. 어? 너니? 어. 그러면 반장이 잘 인솔해서 가면 되겠다. 네. 제일 중요한 건데 이제부터 여기에 교칙, 교과, 당군님의 역사 붙여둘 거야. 네. 자 이건 내가 성교수님한테 특별히 부탁해서 붙인 건데 이걸 붙인 데는 다 이유가 있어 뭐죠? 너네 왜 아무도 교칙을 안 지키니? 어디요? 너네 특히 <웃음> 그러니까 여기 교칙 7번 네! 학교를 벗어나는 행동을 삼가시오 <웃음> 누가 학교를 벗어났어요? <웃음> 너네 왜 아무도 이 교칙을 안 지키니? <웃음> 어제 아이고. 너네들이 종치고도 아무도 안 와서 점호를 못 했어 와 대박 내가 말도 내가 너네 그랬구만. 상담할 때 부르러 갔었지 너네 평균적으로 한 명당 세 명씩 불렀단다. 그러면 나한테 너네를 열여덟 번 부른 거야. 내가 네. 너네 이름을 열여덟 번이나 불러야 했다고. 네? 그렇구만. 어... 아이고. 셔 뭐, 저것도... 자네는 그렇게 잠옷 입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구만. 자 제발 오늘은 네. 하교정 치면 저모하러 모여. 오늘 하교정 치면 이곳으로 오는 거야. 알겠지? 네. 네. 네. 네. 오늘은 꼭 점화할 거니까 점화 시간에 여기서 모이면 돼네 등교전 치면 가고 그때까지 여기 있는 교칙이나 교과 읽고 있어 네네 네. 네. 네. 네. 네. 멋있다 이 예, 교칙 한번 읽어볼까 이거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와 이거 아, 케이크. 뭐, 뭐야 케이크야? 우와 안녕 음좋 맛있다 음, 냄비. 너가 영? 반이나 먹었어 아니까. 금수야 아니야 어? 아니야 너 혹시 그, 어디 공연가니? 너가 공연 반 가니? 먹어 그러면 무슨 소리요 <웃음> 아 그래 케이크, 공연 가는 줄 알았어 케이크는 2인, 2인 1개인 거 같은데 아이고 교복 좀 입어야겠네. 어. 허걱스 홀딱쇼. 오오머. 어, 교복 먼저 그 입고 맞을 거요. 와 대박. 아리가 좀 가려주는 거야? 오. 와 진짜 우정 야, 좀 지린다. 규칙 너무 많은데? 그러게 아나 지금 세줄 요약 안 돼가지고 아 세줄 요약. 좀. 이거 아, 세 이거 요약 너무 했죠? 너무 길고 길고 복잡하니까 앞글자만 읽어보지. 자살아서아구남 말. 자, 제... 붙지? 좋아. 어, 좋아. 좋아, 좋아. 가자, 가자. 다 읽었다. 아서악를 남발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뜻 같네. 가세! 아, 위지 조심하려니까. 잠깐만, 잠깐만. 왜왜왜? 어? 나책 놔두고 왔어. 어, 방에다. 책이 있어? 나책 없는데? 아니 나 오늘 읽으려고 어제 반촌에서 책 샀단 말이야 그런데 이거 놔두고 왔으니까 나 방에 잠깐만 들렀다 갈게 먼저 교실 가 왜? 또또 그래, 그래. 살라고 시간보는 거 아니야? 그래 여기 아, 전화번호가 있 내가 언니 있잖아. 같은 줄 알아? 뭐야? 그 민용이 나... 자에 늦을 거 같으면 여기 있는 번호로 전화하게 그래, 016-425-1087 여기로 전화하게 있다가 알겠어 응. 아 빨리 닫아 올게 가자 가자 가자 난 이미 저장도 했어 어디에? 아, 어디에 어, 내 마음속에 저장했어. 어휴. 아, 어, 그래. 나 오늘부터 뿌쌉한테 전화할거다. 아, 너네 아, 하지마. 옥수는 못받아주겠어. 반장으로서 이런면 안되는데 솔직히 안들겠어. <웃음> 너는 그러면서 나를 이미 마음에 품고 있지. 다 보여. 아, 정말 진짜. 어. 나는 그런식으로 밀당하는걸 좋아하지 않아. 너를 백호관에 보낼수만 있다면 항상, 얼마나 좋을까? 항상 당기기만 해 나는. 나에게 낀다는 건 어, 아이고, 상상해 왜이러나 왜왜 어, 이거 뭐야? 뭐? 어? 엥? 어? 어? 뭐야 뭐야? 어? 어? 나, 어? 다리? 어? 야 여기 어, 왜, 왜 이래? 이래? 박살났는데 이게 어젯밤에 어, 어. 아무 소리 못 들었는가? 나못 들었는데 나도 못 들었는데 이거 뭐야? 뭔 일이야? 뭐야 여기 딱거막헤있어 뭐야? 왜 이래, 아, 아, 왜 이래? 어, 이거? 아니 어 비인데 이거 내가 제일 좋아하는 문인데 이게 무슨 일야아이고왜 이래? 아이고 여기 물고기도 물고기 다 죽어 있어 아 뭐야! 어 뭐야 뭐야? 야 이거 뭔 일이야? 아니 여기고 어, 아니야 어, 뭐 누가 토하냐? 왜 그... 어, 너... 비린내가? 야 여기 왜 이래? 모르겠어 이게 무슨 일인지? 음, 왜 이래? 참, 귀신이 야, 야, 귀신이 그럼 이 귀신이 고칼로르시구만. 그 우리 그럼 이이세계관은 있다니까? 문... 에이 조용히 하시오. 예, 여기 여기로 가세요. 야 금속도 축축해져. 조심해. 알았어 알았어. 얘옷 <웃음> 갈아입으시면. 음, 알았어 그 축축 방지위원회 출동? 맞아 애들아 축축이란 참. 말 그만해 축축이가 들으면 얼마나 축축해지겠어 그래 축축이란 참. 데 축축이라고 맞아. 말하는 건 정말 실축축 추... 어, 아이고 실축축래라고 어? 뭐? 뭐야 어? 에? 뭐야 에? 뭐야. 에? 뭐야 이거는? 이거 어, 뭐야? 어 빛네 어? 이거 뭐야? 어... 뭐야? 후 어... 어... 뭐야 이거 생선인가? 이렇게 큰 잉원을 본 적이 없는데 이게 뭐여? 야 나간아 아, 너한걸로막 그렇게 가 돼? 괜찮은거야? 어... 뭐야 이거 얘네 입이 이비, 입인가 봐 이거 어? 멋있다 네. 어우 어, 냄새가 나 여기 어. 어, 어, 아, 아 너무 아파 여기 어제 너너너 너무 건조해 너왜 여기 있는 거야? 난잉거야 분명 방금 전까지 두신이 전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강바닥에 꺼지면서 여기로 온거 같아 어? 무슨 말이야? 미안한데 내가 너무 아프거든 뱃속에 뭔가 박혔나봐 빼줄 수 있니? 어 그래 어 그래 그래 그 뱃속에 뭐가 박혔다고? 어? 으으 어 이건가봐 어 뭐야 총무 건날 고마워 이제 속이 편안해지는 것 같다 헐 이제 살만하니까 두신의 전쟁에 대해 알려줄게 사실 나도 아는 건 많이 없는데 내가 살던 강 근처에 있던 일이니까 두신이 전쟁을 했고 갑자기 큰 괴놈과 함께 난 여기 근처에 떨어졌어 그러다 저 가시가 내 몸에 바뀌었던 것 같아 콕스 아니 이것들이 날 빼고 간거야? 나 빼고 간거야? 어 얼른 와다 기다리고 있어 지금 어, 그래 그래 아니 저기 안에 뭐 있어? <웃음> 어? 어 뭐야 뭐가 이렇게 있더라고 그래서 좀 보고 왔어 어어 어, 어, 그래, 그래. 우와 뭘 우와 뭐야 뭐야 축하하고. 생일 선물 없어그 아. 생일 선물 돼 이거 하나 주겠네 와 근데 멋있다 뭐예요? 금속차 소 들깨칼국수 드시오 <웃음> 저도 선물 미리 주세요 생일 선물 아이 조용히 하게나 그들 자리에 앉게나 모였는가 더 아니 대체 뭐라이그 어서들 모이게나 매선생이 별관에서 수업한다고 그치, 우유를 아, 미리 아, 가져다 주었으니 거 네. 우유 당번 했냥이 네. 거 나와서 이거 유생들에게 우유를 나눠주게나 에아 네. 이거 얘들아 너네 각자 나와서 가져가 응. 어? 아이, 나는 아, 이미 안안 하나 그래. 가져갔어 아 나는 안 자서 나 옷이 무거워서 안 갈래 나는. 아, 빨리 아, 그래, 빨리 나오시오. 우유통에 쓰레기 넣었어. 아 그러니까 누가 넣냐고. 아 진짜. 아니 그거 매선생 내가 그렇게 쓰레기 좀 주워다니지 말라니까 또별의 별걸 응? 다 들고 왔네. 시다. 왜 많이 또? 그거 네. 다들 마셨으면 집중하게나. 예. 그거 한 명이 없는 것 같소만. 그 혹시... 삐용이가 책까지로 잠깐 기숙사로 다시 돌아갔소. 금방 올 거요. 아니, 그 예미룡 녀생은 오늘도 지각인가 보. 그. 어허... 금방 올겠지요. 여튼 그 아침 조례를 시작하겠네. 그 자네들이 주작권에 온지도 벌써 잠났어. 그 예미룡 녀생 빨리 자리 앉으시오 네. 그 자네 방금 혹시 날아서 온게가 아니요, 안 날았는데요. 네한 번만 봐주겠네. 그 빨리 자리 네. 앉게나. 멋있다 네. 자네들이 주작관에 온 지도 벌써 3일이 지났는데 어떠한가? 적응은 잘 되었는가? 네. 자네들은 잠실하고 영리한 유생들이니 명예로운 시비지가 되기 위해 다들 열심히 노력하고 있을 것이라 믿고 있네. 네. 예, 그 어제 그럼. 진행된 인수업의 성적을 발표하자면 1등 예미룡 유생 축하하네. 에? 들어가시오. 알았는데. 와 네. 미룡이 축하해 난줄 알았는데. 와. 조용히 하게나 그내 자네의 성적은 잘 반영해두겠네 네. 그 1등 유생의 작품과 나머지 유생들의 성적은 저우측의도서관에 걸어두었으니 조금 이따 확인해보도록 하게나 와 멋있다, 네. 멋있다. 자, 내 사진이 걸릴 줄 알았는데 오늘 자네들에게 전할 말은 견리사의요 올 견에 이로올리 생각 사에 오를 의로 눈앞에 이익을 보았을때 그것이 의에 합당한지를 먼저 생각하라는 말이오 앞으로 우리는 시시때때로 여러 유혹들과 마주하게 될걸세 이때 자네들은 당장의 야이, 이익을 야이, 위해 행동할텐가 아니면 네. 이익을 뒤로하고 의로움을 위한 선택을 할텐가 커 네. 그 해옥수 유생은 어떤 선택을 할텐가 네 저는 항상 의로운 <웃음> 선택을 할 것입니다 어, no, 그렇소. 네, 음, 어, 마리유생은 어떤 선택을 할 텐가? 저는 이익과 의로움을 둘다 잡고 싶어요. 허걱스 오... 멋있다. 오. 그럼, 그 1등 핵 양이 유생은 어떤 선택을 할 텐가? 예, 그 거시기의 어쩌고 저쩌고 정의는 하늘에서 빛발치는 것으로서, 그 시시때때로 정의의 기준은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신념에 와... 따라 그 기준을 지키면서 살면 될것 같습니다 그거 음... 훌륭한 대답인 것 같소 일등은 남다르다 여튼 남다르다. 여태까지 자네들이 음... 어떤 선택을 멋있다. 해왔는지는 중요하지 않네 다만 앞으로 자네들이 명예로운 시비지가 된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것이오 시비지는 이 세상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존재하는 바 앞으로 자네들은 자신의 시야를 흐리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분별하고 대의를 추구하기 위한 수련을 멈추지 않아야 할걸세 다들 이해하였는가? 네자 예. 예. 예. 좋소 그럼 다음 수업을 진행하러 가봅세 내 네, 잠시 네. 수업에 필요한 준비물들을 챙겨와야 하는데 양이 좀 많아서 거 누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누가 올텐가? 저요 저요 옥수요. 저요 옥수가 굉장히 가고 싶어서 벌써부터 먼 산을 바라보고 있어요. 아 무슨 소리야 나 지금 바빠 나 되게 바빠. 에 지금 수업 듣고 있는데 뭐가 바빠? 아니야 나 그... 그 지금 되게 바빠. 반장 마리유생이 그 섭섭해할 것 같으니 그 마리유생이 따라오시오. 그 어차피 준비물은 도서관에서 찾아와야 하는데 자네들도 우리를 기다리면서 도서관 책을 좀 읽고 있게나 따라 들어오시오. 예. 우리 가족의 그 미용이 사진이나 한번더 보지. 그러자, 그 미용이 사진 보러 가자. 값세, 값세. 네, 야 저런 건 아리한테 다 양보해야 된다고. 야양보라인너 그냥 하기 싫어가지고 그니야잖아야너 저번에 못 봤어 아리 섭섭해한단 말이야. 뭐 참네. 아리 섭섭해해도 너도 같이 가도 좋잖아. 와, 와, 와, 크다. 멋지네. 와, 미용이 개멋있다. 미용이 자네 이거 내가 찍어준 걸 기억하지? 아 기억하지. 와, 와. 자, 내가 여기가. 되게 크네. 조용히 하시오. 자 여기가 도서관이오. 저 우측에는 자네들의 성적이 붙어 있다네. 그내 준비를 마치면 자네들을 호출할 터이니 위층에 가서 정숙하며 책을 읽고 드릴게나. 뭐? 그마이 유생, 날 따라오시오. 자네 성적은 그 꼴등이니 굳이 확인 안해도 될 걸세. <웃음> 나 성적 떡락했는데? <웃음> 아이고. 올라갈 길만 남았네. 뿐만. 이층에서책는이나구는구이 친구는 구는이친구그는이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이는이 친구는 이친구구는이친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구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다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구이이친 너는 책꽂이 책이 하나도 없는디? 어 <웃음> 뭐야? 와 그거 다챙겼는가 아, 책이 굉장히 많네 이거. 어, 군장의 자세. 누가, 누가 이거 잠시 어, 기다려라. 어, 어? 응 이거는 여기다가... 책이 왜 빛나나? 어? 필승 어디? 오늘의 여기가 운세. 이거 여기다가. 왜? 행운의 어, 소지품. 여기 여기. 뭐, 뭐가 빛난다고?